모험가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모영진의 모! 아이린의 아! 한 주간 있었던 검은사막 모바일의 소식을 모아모아 모아 전해드리는 검은사담이 돌아왔어요! 아 <웃음> 고마워요! <웃음> 네, 3월 1주차 업데이트된 내용부터 저희들과 함께 살펴볼까요?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지금 바로 누르시고 검은사담 함께해요! 그럼 라디오가 모험가님 계신 곳까지 다할수 있도록 볼륨업 하시고 바로 출발할게요! 모형수님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요즘 저희 계속 재택근무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아이린도 못본 지가 좀 됐는데 아 오랜만이에요. 네, 녹음하느라 이렇게 만나게 됐네요. 그러게요. 저는 어제 재택근무하면서 저희 검은사담 썸네일 일러스트를 그렸습니다. 맞아요. 저도 검은사담 대본 작업하면서 이번 주 업데이트된 내용에 대해서 모험가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게시판도 살펴보고 네 그런 시간 보냈습니다. 아, 알차게 보내셨네요. 네.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3월 1주차 업데이트 된 내용 알려주세요 아무래도 이번 주에 가장 이목을 끈 내용이라면 모의거점전이 아닐까 싶은데요 모의거점전 맞아요 맞아요 이거 어떤 거예요? 거점전 하면 왠지 무시무시한 무언가님들의 치열한 전쟁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웃음> 음. 그 거점전에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무언가 분들을 위해서 연습용 콘텐츠를 마련한 거죠 아 가벼운 마음으로 접할 수 있으니까 도움이 좀될것 같은데요 5천. 아 가벼운 마음이랑 연결된 게 하나 더 있어요. 월드 경영 초반 구간 해선 맞아 이거 사실 월드 경영이 재밌긴 한데 이 열심히 해도 레벨이 좀안 올라서 좀 속상한 적이 있어요. 음. 다른 분들은 눈화도 없고 뭐블랙폴도수급한다는데저 <웃음> 초반 에할때막 적자 난 적도 있었거든요. <웃음> 그래서 침편맨님한테 엄청 혼났어요. 어떻게 적자가 나냐고 바로 그런 영수님과 음. 저를 위해 월드경영 진입문턱을 낮춰주셨는데요 이제 월드경영 1부터 45레벨까지 필요한 경험치 양이 줄어들어서 우영마차를 더 빨리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성장하는 맛이 있는데 나 목표도 명확해지니까 <웃음> 좋네요 나도 플렉스 할 날이.. 나도 플렉스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군요 <웃음> 플렉스 하니까 그 생각 났어 <웃음> 그 반짝반짝한 목걸이 낀 에이든 아 그거 타이거 JK 커버 영상 아니 그거 보긴 해야 되니까 유튜브에 올렸으니까 <웃음> 맞아 맞아 그 모니터 하려고 막 허벅지 꼬집으면서 봤는데 퇴근길, 쯔 까는길, 눈물 적셔 송통눈통 <웃음> 아, <웃음> 정보통에, 내볼린... <웃음> 뭐야 아 이거 진짜 근데 처음만 힘들고 한번 완주하면 계속 보게 돼요 그래요? 좋은 생각이 <웃음> 나는데 <웃음> 아니 농담이고 심지어 영광의 길할 때는 아주 조금은 멋있어 보였다 음, 음, 그런 느낌 이거 끝까지 버틴 분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웃음> 쿠키 영상도 짤롯하게 있거든요 네네. 이거 제가 사단 마무리 될때 추천 영상으로 등록해 둘게요 아, 아 맞다 저또 저 하나만 더이분 누구예요 이거 이거 이거 이번 주 영지관리인 대회를 합류한 레이몬드입니다 기존 영지 관리인과 동일한 역할을 하고요. 영지의 중호함이 필요하시다면 추천해드려요. 오 이거 아이린을 고용하시는 분들은 사실 쭉 비슷할 것 같은데 에이든 이용층이 좀 위험할 것 같네요. 혹시 몰라요. 에이든이 이제 가발 쓰고 나와서 자기가 레이본드라고 <웃음> 웃을 수 <수도 웃음> 맞아 있어요. 맞아. 이 밖에도 대사막 상원이 추가로 공개됐고요. 새로운 전리품인 벼락모래가 등장했습니다. 또 타오르는 혼돈의 결정을 획득할 수 있는 도전 과제도 모험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면서 더 자세한 내용은 패치노트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건 그렇고 모험가님들이 가장 궁금하고 저도 궁금한 이벤트! 이거 이벤트 내용 좀 깔끔하게 정리해주세요 이번 주 가장 주목할 만한 이벤트는 새내기를 응원해 이벤트가 아닐까 싶어요. 신규 복귀 모험가분들이 레벨을 달성하면 심연 장비, 장신구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인데요. 음. 새롭게 검은사막 모바일에 정착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 그럼 저처럼 꾸준히 즐기는 모험가에게는 뭐 없나요? 아 있죠. <웃음> 아 저도 받아야 되니까. 네네 <웃음> 네, 네, 네. 주세요. 먼저 퍼즐판을 뒤집으면서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 흡정령의 퍼즐 이벤트가 있습니다. 어둠의 룬 상자 30개나 심연 장신구 개짝 2개, 돌파의 연금석함 15개 등 어마어마한 보상도 획득할 수 있다고 해서 매일 시도하고 있는데 안타깝게 아직 무소식이에요. 아, 저도요. <웃음> 하지만 여기서 끝은 아니겠죠? 진짜 이벤트 엄청 많던데요? 맞아요. 많은 분이 자동 사냥하는 도중에 문제를 풀어보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말씀해주셨던 3x3 그림 조각 맞추기 이벤트도 이끼리 진행되고 있고요. 월드 우두머리 파편 교환의 기회, 핫타임 혜택, 푸쉬 선물도 챙겨가세요. 아 오늘도 진짜 엄청 숨 가쁘게 달렸네요. 중간에 에이든 얘기 갑자기 나와서 빨라졌네요. <웃음> 아 정말 주말에 다시 한번 영상 보고 힘내서 월드 경영 해야겠어요. 다른 의미로 좀 힘이 나긴 하겠네요. <웃음> 다음 주 검은사담도 모험가에게 활력소가 될수 있도록 열심히 구성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업데이트 점검 전까지 생일초 사용하시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네, 60레벨 캐릭터 생성 꾸러미랑 60레벨 캐릭터 생성권도 꼭꼭 사용해주세요. 네. 그럼 저는 바로 편집하러 <웃음> 출발해보겠습니다. <웃음> 빨리 출발하세요. 빨리 가세요.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